인생술집. 이현이. 남편 콧방울 퀴 뒤쪽 채취 좋아해. 이현이가 특이 취향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. 14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 모델 한혜진의 절친인 모델 이현이, 이혜정, 김수미가 출연했다. 이날 방송에서 이현이는 저는 남편 냄새 되게 좋아했다면서 콧방울 냄새, 귀 뒤쪽 냄새가 본인의 체취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밝혔다. 이에 한혜진은 질색했다. 이현이는 굴하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다. 는 거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거기 코 받고 냄새를 맡았다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냄새 맡다가 맡으니까 예전과 다르더라. 남편이 상처 받고 삐쳤다고 전했다. 이외에도 이현이는 남편과 냉장고를 따로 쓰게 된 사연을 전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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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라는 용도의 내 냉장고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